그리고 메뉴가, 네, 이 메뉴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뉴가 추가가 된게 있는데 마케팅 메뉴에서 광고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마케팅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은 광고 효율업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와요. 요것들이 쿠팡이 봤을 때 구매 전환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나 열어줄 때에 여기에다가 제가 하루 3만원으로 해가지고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일자별로 해서 하루에 3만원 캠페인 기간은 종료일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본 다음에 어, 이거 효율이 괜찮으면 계속 유지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상품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고 효율업이라고 나오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옵션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매출 최적화 광고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광고 수익률 입력을 할 때에 어, 보통 여기에 지금 제한한 게 200%인데 저는 한 300% 정도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요. 이 300% 한마디로 내가 3... 만원에 1 광고료를 넣었을 때 300% 니까 한 9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가 광고 효율을 한번 타 나타내 볼래 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수동 성과형과 매출 최적화 광고의 차이점은 수동 성과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의 광고였다고 한다면 매출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 키워드 중심 이기도 하지만 키워드 드보다는 네, 조금 더 어, 이 해당하는 상품을 좋아할 만한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좀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도 이 광고가 나오지만 이 상품을 좋아할 만한 상품, 고객들에게 어, 이 상품을 사는 분들에게 같이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쿠팡 추천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광고가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수동성과형 광고를 했을 때보다는 음 매출 최적화 광고를 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저도 긴감인가 했는데 어 한번 해볼까 싶어서 했었어요. 근데 쿠팡 광고 하는 쿠팡 내에 있는 광고 이 CS 전담 팀이 있는데 그 곳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이렇게 바꿔 봐라라고 개선을 해 줬던 내용들로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더니 어 광고 효율은 괜찮아. 어 20만 원 넣고 47만 원 정도 광고 전환 매출이 25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낮춰진 거고요. 제가 이 전에 좀잘 나가던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빼면서 이게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광고 수익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제가 한 10만원 정도 썼는데, 그때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 해당하는 상품은 제가 마진율이 한 50% 정도 되는 상품이어가지고, 사실은 저한테는 아주 너무 괜찮았었던. 네형태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상품들 중에서 어느정도 어 내가 진행을 했을 때 광고 이마진이좀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이 쿠팡 광고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쿠팡 광고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봤던 제가 파는 상품이기는 한데요 요런 상품들을 올릴 때 광고 효율 업이라고 떠 있는 게 바로 쿠팡에서 봤을 때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했고 그리고 저는 특히 쿠팡에서 진행하는 건 지금 이 아이디는 구매대행 상품들만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영역입니다.